어, 이번엔 작도분안 가네? 오케이, 중단거잘 아군 승리하였습니다. 나이스 오늘은 저서 못 하시나봐요. 나이스. 대학병 때한 개만 더 쳐다주고. 와, 나 포기했으면 죽었다, 이거. 여기더까주면서 아군이 승이하예습이다이 아예 숨이 아이 쳐줘야 돼저 옛날에 엠포 들었을 때는 뭐 이런 걱정 없었는데 스나 할때 있죠. 첫인상이 중요하거든요. 어떤 방 들어가면은 첫인상을 좀잘 보여 놓으면 꾸준히 스나 될수 있어요. 소개팅에서도 이 첫인상이 절반 이상 먹고 들어가잖아요. 야 이게 안 맞네. 원래 상대방 입장에서 욕 나오는 플레이가 가장 극찬 플레이, 플레이. 옛날에 그랬는데, 그렇할 때. 와, 이마 이거 게임 지극 같이 하네 하면 이제 그게 진짜 잘한다는 거지, 극찬이지. 기방 심하게 하는 그런 거 말고 그냥 뭐 세이브나 아니면은 좀 이렇게 전략적으로 잘할때 각술은 곳이라고 다른 거엉망이 가면 <웃음> 오케이 아 까비. 방장형 또 까비까비 이렇게 아깝게 해주고. 어, 이번엔 작동은 안 가네. 오케이, 중단거짤. 아하, 장난이지. 사실, 각설밖에 없다, 나는. 좋은 인상 좋은 인상 아스페르포스인데 이거 인정? 저물에 있는 형 권총 들고 바로 샀으면 이라고 할뻔 어? 이번 판 가능성이 좀 있는데 어때요? 나비, 나비, 나비, 저울 드는 거야? 이거. 너무 늦었네. 소태 형이, 어, 까비 잘 해주시는데? 아, 세인이 감사합니다. 방응권은 근데 좀 아쉬웠다. 너무 돌았어. 사실 돌파구가 없, 없긴 했어요. 스나가 많아서. 언더 올라가면 개조금이지 기둥 넣가도아 체계적인데? 이게 좀 이렇게 후방적일때는 어쩔 수 없이 자극을 가야돼 어차피 중이랑 크는 주가타깨이라서 못올리거든요 아이템이 있지 않으 이상 차라리 빨리 적배를 쑤셔야돼 DC 가서 중부터 먹고 2층 먹고 땅 따먹기 어. 아군이 폐을 하였습니다. 이럴때 차라리 제가 삥을 아끼고 중후빙 나가야겠다. 중나서아 이수 형님 반 같은데? 분명 밀가루 튄거 아닌가? 역시 우물에 포하나 넣어주면서 다 죽었다, 씨 어디갔어? 벌써? 저기까지? 아, 나이스 아, 이거 빨리 키킬더 많이 해야돼 아이고, 아닙니다. 제가 또 초반에 샷발이 있기 때문에 초반에 너무 똥싸가지고 와 타임 오무스다 싫어? 백업이 좋았다. 흑호형 자, 시킬 밖에 안 남았어요. 이제 패스 반맞아주시고 패스를 안하네? 시킬 가져와 아매이 <웃음> 찬스 를 오물 이다. 저 사람 이졸았다저기는 스나가 패스 를안 해. 2층 있다. 조격으로 바꿨구나. 야, 루치 챘네. 분유로 깨, 영. 아군이 패 큰일 나명더 있었구나. 나어 당연하지. 충분해, 충분하지. 이기만 돼. 승하였습니다나이사 충불이 가능하다 4킬이 남았다 패스가 죽어주면 좋다 맞춘거 같은데 느낌이 과연 늦, 이 느낌이 맞을건지 보시고 레머 레머 레몬 어디 갔노 레머 어, 중단층둘이다 아 저, 암무 사람이 쫓아올 줄 알았더만, 중으로 왔네. 구름형이랑 호흡 좋은데? 큰일 났과아 이승 탈걸. 할사람 아, 있나? 어, 비수형 간다. 잡힌 가자. 어이구야. 어? 어? 몇 킬이야? 와, 이수영이 몇킬 했어? 와, 이거 참선한데. 접 배를, 접 아, 배까지만 먹어 놨어야 되는데. 마지막 1킬은 폭으로 장식한다. 깔끔하게 딱 하나로. 두 가자. 아, 안 죽었다. 마지막 자, 포 하나. 2층이죠. 자 이쯤 가시고 제발 마지막 아안 죽었네 아 아니. 오케이, 이집어케이. 일단 성공, 일단 미션 성공. 이거 누가 봐도 단체 아니까 이거? 와 이걸 아니 이게 아 <웃음> 잠깐 폭탄이 미사체드였습니 <미션>. <웃음> 잠깐 와 이거는 웃음 없는 성공이다.